안녕하세요. 동파랑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집 사는 사람 있나요? 물론 양도세도 영향을 미친다 고들 하지만 사실 양도세는 꽤 여유 있는 분들의 이야기죠. 대다수 분들에게는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집 사는 것을 꺼려할까요? 집값이 너무 높다, 너무 비싸다 라는 인식 때문은 아닐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집값이 오른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그런데 설사 내년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집은 상당히 장기 자산입니다. 대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살때 주택담보대출 대부분 많이 일으켜서 구입을 하죠. 그런데 상환기간이 어떻습니까? 아주 짧아야 10년입니다. 대체로 20년 이상 주택담보 대출 많죠.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엄청 비싼 집을 상당히 오랫동안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후에는 올해 또는 내년에 집을 산것 때문에 큰 낭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저와 같은 대다수 국민들은 고작 집을 한채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몇십 년 심지어 평생 동안 살려고 장만을 하죠. 또한 그 집에 상당히 장기 대출까지 맞물려 있으므로 자칫하면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는 큰 오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값은 정말 장기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100년 집값 오를 일은 없다. 자, 앞으로 100년 집값 오를 일은 없다. 이것은요. 100년 뒤를 생각해서 지금 집을 사라 팔아라 이 뜻이 아니라 집 자체는 상당히 장기적인 전망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앞으로 100년 집값 오를 일은 없다. 그 이유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공급 부족입니다. 자, 공급 부족이면 집값이 오르는데 왜 집값 오를 일은 없다의 첫 번째 원인으로 제가 가져왔을까요? 공급 부족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팩터일까요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 공급 부족의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공급 부족의 원인이 무엇일까? 예컨대,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했을까? 아니면 세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했을까?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최근에 공급 부족은 인구 증가가 아니라 세대수 증가였습니다. 인구 증가는 지난 2000년, 그러니까 지난해에 한국의 절대 인구 증가는 멈췄습니다. 즉, 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원년이 바로 지난해 2000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래 한국 인구의 정점을 지난해 2000년이 아니라 2028년으로 예측했었습니다. 2028년으로 예측했는데 2020년에 인구 정점에 도달했으니까 무려 8년이 단축된 거죠. 자, 8년이 왜 단축됐을까요? 원래 2019년 3월에 인구정점을 2028년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9년 3월에 인구정점이 2028년이라고 다 전망했을 때는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을 0.98명, 즉 부부가 최소한 1명 정도 0.98명이니까 1명은 낳을 것이라고 다 예측했는데 올해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어떻게 추정이 되냐 하면요 0.83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년 동안 2018년부터 2021년 올해 3년 동안 0.15%가 급감한 겁니다 자 합계출산율이 0.15%가 무려 3년 동안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급감했다고 라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2019년도에 한국 인구의 정점을 2028년도로 예상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8년이나 앞당겨진 2020년도에 인구 정점을 찍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더 이상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공급 부족이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세대수 증가였죠.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저 역시도 세대수 증가를 예측하지 못했던 그래서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실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아주 시간을 거슬러 거꾸로 올라가면 그때 한 가족은 4명 5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집이 필요하게 된 거죠 즉 독립세대를 구성하게 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 일어난 거죠 자 공급 부족의 원인은 세대수 증가였다 인구 증가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에 자녀들 몇 명이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 때문에 이제 우리 가정에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공급 부족은 인구 증가가 아니라 세대수 증가였다면 이제 세대수 증가도 멈췄습니다 인구 증가도 이미 멈췄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도 멈췄고 물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세대수 증가는 계속 지속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처럼 폭발적이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세대수가 그동안의 폭발적인 증가를 멈췄다라는 사실에서 더 이상 공급 부족에 대한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줄어든 셈이죠. 자두 번째 이유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 아시다시피 내년 이후에는 공급폭탄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보십시오. 200만 호, 300만 호 그냥 내지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요 앞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집은 장기적인 수요 공급을 예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은 한번 짓고 나면 30년, 40년, 40년, 50년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은 정말 제 생각에는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우선 공급 부족 때문에 또 집값이 엄청 올라서 온 국민들이 아웃 손을 치고 있으니까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의 공급 부족은 어떻게 해결하냐 그것은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참 진부한 이야기를 함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참 진부하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주 듣는 말일수록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다니라 밥 먹고 다니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듣는 것과 같은 위치죠. 자 50년 뒤에 한국의 노인 인구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의 절대 인구도 크게 감소하고 그 가운데 노인 인구가 무려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잘 지어진 아파트 수명하고 연관시켜 볼까요? 잘 지어진 아파트의 수명 40년, 50년입니다. 자, 50년 뒤 노인 인구 절반 이것하고 잘 지어진 아파트의 수명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결시켜 보면 최근까지의 집값 급등의 원인은 인구 증가가 아니라 세대수 증가였다 그런데 세대수가 증가하는 그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인구는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번 지어진 아파트는 30년, 40년, 40년, 50년을 버티고 또 한국의 노인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자, 이것이 제가 앞으로 100년 절대 집값이 오를 일은 없다라는 두 번째 이유였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유 가보겠습니다. 바로 구매력 부족입니다 집값은 비싸죠 떨어져도 비쌉니다 그죠 그렇다면 돈이 있어야 집을 살것 아닙니까 다음에 미래 자녀들이 미래 세대들이 특히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직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터넷으로 인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속도 있게 특히 이제 우리가 고등화를 겪으면서 은택사에 속도 있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GTX의 역설, 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죠. 소득이 줄어드는데, GTX, 최근 GTX 때문에 집값 오른 지역 많죠. 그런데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GTX 요금이. 지금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현실화되었죠. 그래서 가장 빨리 건설되고 있는 GTX-A조차도 최소 3, 4년 뒤로 완전 개통이 연장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 t x 서 노선은 어떨까요? 삼성역을 통과하는 노선들 많죠. 생각해 보면 지 t 서는 앞으로 10년 뒤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지 t x 서 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소득 없는 사회, 직장 없는 사회로 생각할 때 GTX, 그 비싼 비싼 GTX가 많이 지어진다 한들 그것을 비용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GTX 때문에 최근 집값이 많은, 많이 오른 지역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나중에 해당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GTX밖에 없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차들 옛날에 새마을 열차가 아주 비쌌죠. 최고급 기차였습니다. 지금 새마을 기차 거의 사라졌습니다. 모든 열차가 KTX로 기본 대체되었죠 그런데 앞으로 지역마다 인구가 줄어들면 살아남을 대중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저는 앞서 열차를 말씀드린 것처럼 gtx가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반 버스나 광역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 들은 극단적으로 없어지거나 아니면 운행 간격이 꽤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컨대 GTX 밖에 없는 지역에 산다면 그것은 풍요 속의 빈곤이겠죠 그 지역은 오히려 GTX 때문에 공동화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제가 앞으로 100년 직값올릴 리는 없다 네 번째는 전기차 혁명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엔진이 기존 내연기관차에 비하면 아주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전기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전기차 하면 성용차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성용차 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기차 트럭도 생산되고 있고 전기차 버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기차 버스입니다. 저는 전기버스를 거의 오토피스텔, 오토는 자동차, 피스텔은 오피스텔과 하우스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기버스에 우리가 살면, 살수 있다면, 주거공간이 된다면 전기버스 안에서 세탁기도 돌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전기 사용에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은 물론 이거니와 따뜻한 물로 마음껏 샤워도 할수 있고 또 이동도 가능하고 아주 지금 현재 우리가 집값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자, 최근까지 집값 급등을 이끌었던 것이 세대수 증가였다. 그 가운데 2030, 다큰 자녀들이 있다. 라고 할때 앞으로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고 1인 2인 가구가 더 증가하고 우리나라 모든 세대에서 1인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증가하고 그렇다면 1인 2인 가구가 전기버스를 선택할, 전기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선택할 개연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버스는 제가 생각할 때 1인, 2인 가정에 특히 가장 완벽한 이동주택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든 이동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또 집에서 모든 업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업무, 재택, 은택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기차, 버스 당연하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장소를 이동하면서 모든 업무가 가능한 것. 자, 이것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정말 꿈꾸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기버스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훨씬 집값보다 쌉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 혁명,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도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버스가 집값에 영향을 줄 특히 지금까지의 세대 수 증가로 인한 집값 급등을 이끌어왔던 2030다큰 자녀들 세대에서 선택받을 개연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100년 절대 집값 오를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네 번째 이유였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대도시, 핵심 대도시 지역의 집값은 오를 수 있습니다. 집중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지역들이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듭니다. 집값 공실이 늘어납니다. 텅빈 집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이 불편해지겠죠. 해당 지자체의 세금도 줄어들 거고, 당연히 해당 지자체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해줄 수 있는 복지 공공 서비스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핵심 지역, 즉 대도시로 이주하는 그 경향들이 많아질 수 있겠죠. 따라서 핵심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공동화 주택이 공동화되는 현상은 커진다. 반대로 핵심 대도시의 집값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 예 근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핵심 대도시의 일부 지역의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개연성은 있는 거죠. 최근 감사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100년 후 살아남을 지역. 자, 서울 네곳 그리고 지역 네 곳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은 강남구, 관악구, 마포구, 광진구, 또 지역으로 가보면 요 부산 강서구, 광주 강력시의 광산구, 그리고 대전의 유성구, 또한 경기도의 화성, 동탄을 포함한 화성, 이렇게 네 군데 지역을 꼽았습니다. 통계에서 제외되었지만 제 생각에는 세종시도, 100년 후 살아남을 도시와 지역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도시로 국권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 지역과 도시들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대학이나 학군, 그 다음에 신도심 또 일자리 특히, 그 다음에 산업이나 연구개발 중심지 등이 같은 강점들이 앞으로 젊은 세대들을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라고 평가하는 거죠.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앞서 우리가 한국의 인구 정점을 2028년에서 2020년으로 8년 동안 갑자기 앞당겨진 것 바로 합계 출산율의 추정치가 크게 낮아졌기 때문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에서 최근 발표한 100년 후 살아남을 지역 8군데 세종시까지 감안하면 9군데가 되겠지만 이건 역시도 최근의 학계출산율이 아니라 2018년 0.98의 학계출산율을 추정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1 0 0년에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앞당겨져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벼락부자는 없습니다. 지금 집값이 갑자기 내년 후 내년에 두배세배로 뛰겠습니까? 지금까지처럼 말입니다. 그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빚을 얻어서 집에 몰빵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수명은 훨씬 길어지고 있죠? 따라서 균형 잡힌 노후 준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만 몰빵할 것이 아니라 은퇴자산, 금융을 통한 은퇴자산 준비도 균형있게 준비해야 된다 이 뜻이겠죠 자그 다음에는요 소유보다 아무래도 임대가 낮죠 너무 무리하게 집을 사지 말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200만 호, 300만 호를 공급할 거다 이것 정책보다는요 조금 더 세밀한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라고 하는 것은 공간도 훨씬 좀 넓어야겠죠. 또한 살기에도 편안하고 안락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특히 반값 주택 정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반값주택은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소유자는 집값을 절반 정도만 부담할 수 있는 정책이면 좋겠다 즉 집값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많이 분담해 주면 좋겠다 그런 정책을 대통령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시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서울 등 대도시 집중화 현상도 마찬가지겠죠 가능하면 교육기관이라든지 공기업 등등을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방이전 이것도 앞으로의 대통령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개인들도 앞으로는 집을 지금까지처럼 투자 방법이 아니라 사용자산이다 라는 인식을 더불어 확산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개개인이 문제죠. 근데 개개인의 생각들이 모이면 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집값에 대한 문제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소득은 무엇일까요? 정말 임대소득, 노후의 임대소득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해야겠다, 노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앞으로 100년 집값 오를 일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집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을 확장하고 조금이라도 미래를 위해서 유익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